하이 오스틴. 안녕하세요. 우리 시골집에 왔습니다, 오스틴. 여러분들 오늘 우리, 우리 오스틴한테 저희 uh, 시골집 집밥, uh, 저희 어머니 집밥을 uh, 한번 uh, 좀 uh, <웃음> 먹이려고 어 uh, 부저 <웃음> 데려왔습니다. I feel so lucky. 이제 행복 행복했어요. I feel so lucky. <웃음> 너무 행복이어요 됐다. 꼭 맛있을 같다. 살아있는 겁니다. 어. 거의 거의 못자 되겠는데. 버스틴회 좋아요? 네, 정말 좋아요. 아, 예, 영방, 정말 좋요 예, 예. <웃음> 어, 그렇지만 네. 이 회, 어, 안, 안, 아, 그렇지만 이회 아안안아고 왔다고? 네. <웃음> 이회 아야. 안안 I'm blessed. 아, t 버스 h is your first time? 예. <웃음> 예. 그 어머님이뭐 아, 이거 뭐예요? 이름은 뭐예요? 감동 감성동. 감 감송동. 네. 감송. 아, 오케이. 오. 이 이거? 하고 나 파티에서. <웃음> 아, 참 진짜 거 저거, 저거 저거, 저거, 저거 저 오, 빠한테큰상라게해상피해라이야좀살아어 예 나도 이거 후회 드리고 밥 아래를 드려보죠 와..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우리 텃밭에서 온 게장 그리고 이게 거의 오자 가까운데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. 이건 성 돌매운 김치 이게 많이 매운 김치. This <웃음> i 탕 그래가지고. 우리 오스틴이랑 맛있게 한먹어보려고 네. 상을 차렸습니다. 어우. 오스틴, 먹자. 네, 먹자. 어, 좋아요. 네, 네. 감성돔오 어, 자가 조금 안 돼요. 여기 50cm가 조금 안 되는, 어, 49cm. 아쉽게 오 자가 좀안 되지만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. 저희 어머니 게장, 어, 게장하고 매운 김치 해가지고 한번 오늘 음, 제대로 한번좀 한국 그 집밥, 시골 어, 네. 집밥 한번 어, 먹여주고 싶어가지고. 들어왔는데 네. 맛있게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입주 오, 전라남도 소주. 대단합니다. I'm so 아. happy. <웃음> 된장, 집 된장. My, my mother. Really? 와우, yeah, nice, wow, nice. Everything, everything yes, here. Yeah. Everything here i 집밥. 예, yeah, yeah, 집밥. Amazing. 전부 다 만든 거. Yeah. 회부터. I'm gonna go just only fish first. I wanna mm -hmm. do the texture. So. Mm. <laughs> <laughs> wow. So fresh. Mm. <laughs>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o w w Wow. So delicious. <laughs> yeah. <laughs> <laughs> I'm going to cry. <laughs> this, this is amazing. <laughs> yeah. Yeah. I never expected this. Mm. This is, yeah. It's first kimchi. Uh, okay. middle, middle spicy. Okay. Mm. Wow. l i t t l e spicy. Mmm. Let's e a 미들 스파이시? 미들 스파이시. 이거 Here we g 배추. 리 한잔 s a s s a s s a so. Wow, this kimchi, I s o k e it. It's really good. Wow. I'm very surprised. Um, this kimchi, mm -hmm. to me, more salty than others, mm -hmm. which I like mm -hmm. more. It has mm -hmm. more flavor to it, I think. 와우, t h i amazing. 덤덤. 예예. 메고서. 메고 덤덤. 좋아 it's all. exercise, healthy. into j o 와 진짜 <웃음> 근데 그럼도 속이 쓰리는 매운 맛이 아니 입에서 좀 이제 맛있게 매운 맛이에요, 사실우 와. 음. <웃음> <웃음> Wow. Benjang. Mm. Benjang oh, I'm going h o u e I'm going to go to t u s I'm to to e h u s i to go t h e o m e m g d i n t h e h o m e m g n to g t h i o s e I'm a n g o o to h o u s e m going o go h h o e m g o i g o o t h e s e i h e o e I'm to h e h e i g o n g t h e h u e i n g t h u s i n g t o h s t r o n g f l a v o r h e r e <laughs> t h namul, namul, the d o e n j sauce. Okay, mm. together. Yeah. Mmm. t h s o m s o r i m c i Ooh. Mm. Very delicious. Mm. This fish is fantastic. <laughs> really, really good. j o y r e a l 정말 맛있거든요. I'm watching you eat. We eat the whole thing. Mm. This is actually c h a m b a s a You go c The first m e my first time. Mm. 다 담치지 말고, 씹고 mm. 뱉어야 돼요. You, you have to s p out. The... 아, 가또요게또 yeah. okay. 기가 막히죠. 와. Put t i a l t it a l and it a l r i g h t all together? Yeah. <liquors> <ancestry> Camchi, yeah, really strong. Camchi, so good. Really good. i e t s e m I understand mm. why you are Mishika. <laughs> Your family. <laughs> Very lucky. Mm. 아살좀 발라줄거 좀거 o w Everything here. 음맛있어 s I'm h e r 니다 어, 고사리, a 고사리 뭐, 뭐지? 고사 i Cosari, c o s a r 예 Cosari, Cosari, Cosari, c o 음. 자자와 It's so good. 와, mm. wow, amazing. 동상 잘 먹으니까 오지네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어야 김치 얼큰해서 다해. <웃음> 음. 편하게 먹어 이제. 음. 이 상추가 농약을 안 하고 누구는 그대로 나서. 어좀 살짝 뻣뻣하다 느껴질 수도 있는데 mm. 전혀 농약 안 하고 그냥 심어놓고 어, 집에서만 키운 거라 음, 살짝 뻣뻣해요. 근데 건강에 훨씬 더 좋죠. 음음 mm. <웃음> 음. Mm. Mm -hmm. I don't know what to eat with it. Everything's so good. 당장, 뒤 당장. I love this 당장. Lots of 당장. 마늘. <듉> Ah, some changyang oh. gochu mm. Maybe... Kimchichong mm. Wow... This bite Mmm... <laughs> <sighs> mm. 음음음 음, 음. 맛있어? 소우 <웃음> 굿 so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. 나, 나중에 나도 미국 초대해 줘. 죠응봐세요 형님 봐주세요 <웃음> yeah. 지금 여러분들 통국기지로 오신 분은 <웃음> 매워서 잘못 드시고 있어요 김치 많이 <웃음> 맵다고 한국 분인데 아 <웃음> <웃음> 근데 오스틴 트야 매운 것도 잘 먹네 야 네? 매운맛 아 <웃음> 진짜 미국 동생이랑 어, 땀 뻘뻘 흘리면서 음. 또 식사를 또 겁나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한국 밥생 진짜 예뻐요 아, 아 그러니까 이거 빨갛고 네. 파랗고 이것도 그치. 하얗고 네.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 입고 음. 하니까 미국 집밥 is very ugly <웃음> seriously <웃음> <웃음> <웃음> oil butter <웃음> so. It feels uh, feels very ugly too. <laughs> yeah, but 어. but delicious, m a c h i 아, 그러면 저 우리 또 미국 동생 오스틴, 저희 시골집까지 와가지고 어 저희 시골집에서 먹는 음. 집밥을 딱 이제 먹는데 되게 맛있게 또잘 먹으니까 저도 더 기쁘고 되게 좋습니다. 어, 정정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와. 어. 음. 형이 형이 차린 거 아니지만 <웃음>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어머니 고생만 시키고 차리 어 차린 거라지고 어머니 너무 고생만 시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따로 어머니한테는. 지급하는 뭐 폐가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그런 아 부분 여러분들 너무 에, 에, 에, 신경 쓰지 마시고. 에. You don't have to come to America. 아 대전, 대전 대전 가면 네, 네, 네. we we'll have a 미국 집밥. 아, I'm scared of your wife. <웃음> <웃음> 아니, no, no, no, no, no. <웃음> edit that out. Edit that out. <웃음> 자, 여러분들 오,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오. 일단은 촬영은 여기서 좀 끊고 이제. 여기 토벅 하소로 오신 분도 좀 편안하게 좀 식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, 여러분들, 어, 영상은 여기서 먹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어, 이제 오스틴과 저는 또 다른 뭐,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거든요. 네,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